어 이거 아프지가 않은 곳. 나 어차피 집에 가면 되는데? <웃음>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? 너못가 거기! <웃음> 어또 집에 간다! 다시 전장 뽑기! <웃음> 자 이번에 할퍽! 캐는 뜬금포로 출시한 후파입니다. 자, 이 후파로 사용할 스킬은 자 고스트 다이브와 다른 차원의 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. 자, 사용할 진입 물건은 자 이번에는 특공 포켓몬이지만 독특하게 띠띠 배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왜 이렇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자 일단은 유틸리티 보고 사용하는 거고요. 자, 이 후파는 평타를 조금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팀의 머리띠를 들어주고 좀더 오래 사용살 할수 있게끔 기업의 머리띠와 돈베리어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. 자,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, 두나스모크. 자, 렇게두 가지 추천 드리고요. 저는 그냥 국민 아이템 탈출 버튼 들고 갈 거예요. 자, 이번에 뜬금포로 등장한 우리 쿠파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? 자,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? 이거 왜 먹어? 제가 지금 팁팁에 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타 때릴 때마다어 제가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고요 자 제가 어 스킬을 유틸리스티성 있게 가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평타 한대한대 한 마다 조금이라도 뒤를 좀더 우겨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차원의 홀 찍어주고 자 이거 올라가줄게요 올라가줄게요 자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어 와봐 어 와봐 와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가줍니다 네, 내려가줄게요 자 이렇게 라인수합이 정말 좋아지는 후파 나왔고요어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아프다 어.. 메롱 이렇게 해서 어쩌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이거 써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죠강화병다자요거 <웃음> 떨궈주고요 나, 나이스 나나이트자 저기다 설치해주면은 우리 팀들이 또 갔다가 바로 올수 있거든요? 근데 내가 잘못 썼어요? 자 여기 설치해주고 저는 집에 갔다오고요 자 고스트 다이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용? 용? 하 <웃음> 어, 어.. 도망간다 아이고 아이고 저 때려야 돼 나이스 개고락지님 집에 갔다 와. 좋아좋아! 갔다와! 나이스! 아이 좋아요! 어아오아쇽아너도망갔다 대대 들어가고 할만해요! 주공! 어 이게 바로 티티베의 힘이다! 자! 자원열기아 어, 주공! 집에 갔다오세요! 나이스! 어, 좋아 좋아좋아좋아! 나쁘지않았어! 자 이제 끝났으니까 또 바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올라가자 피카츄야! 올라가야지 어디가! 일로와야지! 지금... 까부는거야? 까부는 거야 지금? 자 모두 모여라여 자식이 발사! 아 찌가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발사! 피해주고 아,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일단 도망쳐 도망쳐 발사. 피해주고? 돌아가고? 나둘 잠깐만 잠깐만 진짜 좀 아픈데 많이 아픈데 많이 아픈데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, 도와줘. 아무도 안 도와줘 자 순덕이 보자 순덕이 <웃음> 아, 망했다. 나 실수했다. 자, 뭐여. 얘들아, 모이자. 우리 친구들. 어, 이거 이수어 1분이나 남았거든요? 자, 1분이나 남았기 때문에. 어. 아직 모르는 거라니까? 아니, 모른다니까, 진짜? 이, 여 자식들이. 거미 지금 후퍼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? 아, 평타, 평타, 평타. 아, 죽어. 환상비. 죽어. 제발, 제발 좀 죽어라. 진짜! 뭐말 보관 주지? 아 너무 잘이가 나. 자, 여러분 이제 말했잖아요. 자 다른 차원 홀찍어 주도록 하고요. 어 우리 깨구락지가아 거기 있구나. 어어 지우가! 어, 어 집에 갔다가 채우고 바로 돌아갑니다. 나이스 이거지. 어 지우가! 이겁니다. 요거라고. 오, 뭐, 어쩌라구요? 어? 자, 이렇게 뒤에 깔아주고. 나도 집에 가야지. 저 바로 집에 갑니다. <웃음> 이거지? 어, 그거? 어이구, 못 먹었네. 어, 나 도망갑니다. 아니히 계세요. 어, 이거 아프지가 않은걸? 나 어차피 집에 가면 되는데. <웃음> 어, 어, 주겅.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? 너못 가, 거기. <웃음> 어, 또 집에 간다. 다시 전장 복귀. <웃음>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주겅, 그냥. <웃음> <웃음> 어 거기 들어가세요 어나또어 어, 어, 어, 가볼까? 어 집에 가볼까? 안갈 건데 <웃음> 어,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이거 깔아주고 어 기분이 가 나쁘시구나 아 그럼. 그러... 아 실수했어 아 재밌네 그래도 자 와줘 집합 집합 아니 아니 아니 그 가면 안 되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가면 안 되지 가면 안 되지 아니, 열어요 빨리 열어 아니 빨리 가 빨리 가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세요 나이스 막아요 막아요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요 아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평타싸게 훅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실까 안 되지 이거 어디가 그럼 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어아저 잡으시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셨구나 아 그럼 죽어야지 뭐 변신 변신 따사 따사 이거지 바로 평타싸게다 야 이거 좋아 평타싸게 나쁘지 않다니까요. 다른 차원 러시. 자 뒤로 갔다가, 다 갔다가 최고 바로 갑니다. 자 살립니다, 살려요, 살려주고. 나나안갈 건데요? <웃음> 나안갈 건데요? 아 좋아, 아 진짜 좋네. 자이거 견제용으로 쓰고요. <웃음> 아안 가, 안갈 거예요. <웃음> 절대 안 가요. 자 좋아요, 나쁘지 않습니다. 자 죽으시고요. 자 평타 싸게. 잠깐만. 어. 아, <웃음> 아 실수했다 아 근데 잘해주셔고 이겼다 와 대박이다 나 아무것도 못했네 약간 서포터 느낌이 확실히 세네 음 그렇네요 서포터 느낌이네요 그냥 여기서 아, 안돼 궁극기 쏴야 된다고 아아 아, 이거 텐스도 못해봤네 아. 아 근데 재밌다 어, 재밌는데? 오빠? 아, 일단 딜은 많이 못 넣었는데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이거 어이가 없는데? 아니 서포터가 데미지 5만 넘은 거 자체가 일단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<웃음> 서포터가 데미지 5만 넘 제가 기준으로 하기에는 질러 기준에서 5만이면은 뭐 평범하게 잘했네? 이 정도고 솔직히 7만 넘었다 야 잘했다 이 정도로 제가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이 정도다? 이거 서포터 아니에요? 거의 마인맥급인데 데미지 어? 데미지 6만4천이라고 뭐야 이게? <웃음> 이거 서포터 맞아요? 자 이번에 해본 쿠파 아 어, 정말 재밌네요 개인적으로 쿠파는 텔레포트를 할수 있는 이 유틸리티성을 이용한 후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는 이 섀도우볼과 트릭 두 가지 세트를 이용한 빌드와 고스트 다이브와 다른 차원 홀 이렇게 두 가지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? 근데 솔직히 이제 이 후파는 궁극기 이용해서 시몬들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이 궁극기 블레를 벗어난 링 이게 정말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에 해본 후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